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방권세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아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40일 동안 10번씩이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데 그 중에 박달라마리아 또한 디베라 바닷가에 거기 잡는 제자들에게 저 엠마오로 가는 두제자에게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부활의 증명은 내가 죽지 않고 부덤에서 3일만에 부활했다는 그 놀라운 기쁜 소식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열번째 나타난 가운데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준 인물이 오늘 본문 성경에 등장한 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부하노라고 외쳤는데 이 말씀은 기독교의 부활의 공식적인 선언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한 다시 새로운 게 태어나 사망권세에서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기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그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기독교라는 공식적인 선언문입니다 여러 성경 보시면 옛날 개념 개정 성경에는 내가 주를 보았도라고 하였고 새로 나온 새 성경 개념 개정 성경에는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는 말과 내가 주님을 보안도라는 말씀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역 성경이 나온 내가 주님을 좋아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부활의 공식적인 신앙의 선언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예수가 아닙니다. 어떤 전설 속에서 어떤 역사적인 책에서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절규된땅 베들레 그곳에 태어나서 갈보리 산상에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그 교과서적인 전설적인 얘기가 아니고 전설적인 인물에 나오는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만에 부활한 것은 저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하계시고 21장 21절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모 자에게 있을지여다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예언과 성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사야 승지자는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의 은총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불약의 말씀을 그대로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그 세례 요한을 보라 세상 죄를 기부하는 하나의 의리다니로다 이렇게 찬양하며 예수님을 소개하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저희들에게 부원의 메시지를 주시겠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하여 거룩한 홀리고리거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주일날 주일날 예루삼겸 성에 입상하였습니다. 예루살렘성에 입성할 때에 많은 우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포산하, 포산하면서 주 입성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주일날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신 날을 우리가 주정시작적으로 예수님은 성리의 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고리의 날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하가나부를 예수님은 저주하였습니다. 화요일 날에는 퇴제하였습니다. 내신 날인 최고라고 치는 바리새인들한에서 싸우며 책망하듯 잘못된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33년간 예수님의 공성의 생활을 다 마감하면서 육신적으로 안식하는 은퇴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목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33년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내가 멀지 않아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로운게 마지막 최후의 반찬을가지는 고민의 날이 바로 목요일 됩니다. m e h e 얻어다 t 니 o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 갈보리 산상에서 엘리 엘리 u l d You 오나의 하나님 l 나 e n c 나 i l d r e n but y 나 u should. Joy, I'm going t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은 무엇이냐 인간 예수가 빗바닥까지 무덤까지 비하하는 사건입니다. 탁 내려놓고 33년간의 모든 생계를 끝나고 저 무덤가에 들어가서 거기서 비참하게 육체적인 비하의 고통을 받는 시간 그래서 토요일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통의 날이라 비의 날이라고 주전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일 새벽입니다. 주일 새벽은 무슨 날입니까? 성리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말씀 그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갈보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내고 성경대로 무덤에 계시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사셨네 사셨네 가장 기뻐하고 기뻐하는 날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죄인된 저희들이 의유로 변화하였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 무덤에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바로 부활은 기독의 최고의 명절이요 최고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죽지 않고 부활했다는 기독교의 공식적인 선언물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공식적인 선언물이 우리 교회에 비해 공식적인 우리의 따뜻한 거리가 되고 비음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기초가 되는 부활의 충분소식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는 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를 보았다는 마다라 마리아의 이것은 우리 이대웅 목사님 기도할 때 부활의 신앙 고백입니다. 복음 20장 18절에 마다라 마리아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굉장히 깊은 의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았다는 것은 내가 본것 같기도 하고 안본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본것 같다. 좀 확실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았다는 이 헬라스 위기는 너무 덕됩니다. 내가 확실하게 그 사건을 보았노라. 내가 그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당대히 외칠 수 있겠노라. 어떻게? 심리하게 볼것이다 맡다란 말이야는. 나는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삼일만에 부활한 것을 여러분에게 내가 주를 부활한 거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신약 초대교회는 이단 영지주의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의 요청을 믿지 않고 자기의 그 개인적인 중앙적인 계시를 가지고. 그 지식을 투득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 받는다는 이단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지식으로 부원하는게 아니에요.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음 1장 7일에 영접하는 자본거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권세를 주신다니 요한 일서 1장 절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짓을 깨끗하게 씻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의 신약 초대교에 또한 가지 잘못된 것은 뭐냐? 사도 개인이라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다면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든가 절대로 부활을 믿지 않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한 여성 마다라 마리아가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라은 주님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확실하게 100% 확실하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전대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나야 되며 또 우리 교회를 나타날 때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새벽에 하는 불안이지 않아 열례 행사로 왔다 어지은 아무가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숫자가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장노님 한분 본사님 한분 주의정 한분한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가 간정과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막다른 마리아처럼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날 보슬렘과 기독교인이 논쟁을 벌었습니다. 모슬렘기 지독님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예수 믿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초라해? 우리는 알라를 섬기는 정말 모슬기인데알라께서 우리에게 코라명도주시고그코라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금식도 하고 살아가는데 너희들 이렇게 하느냐? 우리는 매년마다 메카에 가서 그 알라를 섬기면서 마음의 들을 생각하면서 모슬렘에서 우리가 금식 하며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하는데 너희를 뭘 하느냐? 면서 모습에 의 기독교의 이런 비방하고 욕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우리 기독교는 큰행사가 없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알라처럼 큰 부덕도 없다고, 화려한 것, 모습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덕은 없다고, 없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무덤에 계시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매절해서 부활하신그 예수를 믿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다 당신들은 죽은 종교를 믿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크스스는 아, 아, 아, 아, 아. 강력하게 맺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무덤에서 해변한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 3일 동안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지만은 아픔 속에서 사망과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사내수를 믿다는 거예요. 저 갈릴리 바다가에 불어오는 그 파도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며능력것 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릴리 바다에 불어오는 회원리바은큰국결를잔잔하게 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접파하는 것이 바로 막다라마리의신앙이면 나의 신앙이면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마다라마리아의 내가 주님을 보았더라 이 고백이 오늘 새벽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신앙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신앙고백이 되시고 우리 필라교회의 신앙고백이 되시고 이 당에 있는 모든 기독교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서 어려울 때라 병들 때라 또한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이 돌아오면 우리 모든 주위에 사망고세를 물러가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 전쟁적 의료 코로나 모든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다 설명이 될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릎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포해고 영원히 죽지 아니 하리라. 이것을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는 분두 손도 시고아멘라지가 서너 사람이 아직도 안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면 다 같이 우리 이분 동안 평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은 살아계신 종교입니다. 살아계신다는 예수님의 정말 그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도주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입어오는 부활 부활의 신앙으로 질병도 불러가고 사모공수도 불러가고 능력을 주어서 마다가 마리아처럼 부활의 소식을 증가하는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해 목사님들, 장로님들성도들대게하옵소서 우리 두손 드시고 주에삼창한 다음에 두손 던져 드세요. 주에삼창한 다음에 이상 부당한 통성으로 한전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지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